네, 그러면 지금 저희 시작할게요. 일단 모르겠는데요. 네. 자, 지금 비대면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지금 대면 분들도 들어오셨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께 저랑 같이 나만의 기을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저희 어원데이클래스일 네, 강의 진행할 건데요. 네 저는 네, 청소노모자 활동가이고요. 어또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인가정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어 저희 수업을 간단하게 안내드리면 저희 혹시 어떤 거 만드는다고 알고 오셨는지 선수건 네, 네, 네, 네. 맞아요. <웃음> 저희 오늘 두 가지 품목을 만들 건데요. 오늘 어, 이제 어, 오늘 수업에서 진행할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샘플로 만든 건데 잘 보이시나요? 예쁘죠? 네. 이수수건이고요 네. 요거는 액정 흐미나요, 예쁘죠? 네, 이거도 지금 만들어볼 건데 저희 오늘 간단하게 음, 저희 붓제에 대해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붓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이 붓지에 어떤 걸 담아볼 건지 그리고 시중에 나오는 붓제들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과정을 듣고 오늘 붓제 어떻게 어떤 걸 담을 것인냐 직접 그려 보시고 비네한 분들은 그려 보시 각자 잘저 그려 보시고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기 때 있으신 분들은 어, 직접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많이 그려서 저한테 주고 가시면 제가 부즈 만들어서 보내드릴거예요 근데 오늘 부즈를 바로 제가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이 제품들을 만들려면 저희가 이제 거래처에다가 다 넘겨서 만들기도 있어요. 사실 이걸 손자님의 원인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 발송을 드릴거고요. 기대, 기대는 분들도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그림이랑 어, 이 넣으실 것들을 잘골라서 보내주시면 되요. 일단 먼저 어, 강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국제가 어떤 거고 국즈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다 실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름값 시간 가질건데어 빈내분들이나 그냥 분들이나 혹시 중간 중간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먼저 일단 제가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동에서 어,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1인 기업 운영하고 있고 디자인, 디자인도 하고 일러스트레이션도 제작하고 있고요. 어,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있는 붓즈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이나 아니면 음, 이런 뭐 시각 디자인이나 리코넷이나 포스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이런 그림을 그려서 뭐 이제 이런 굿즈도 제가 타고 있고,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유명분들은 여기 굿즈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양한 품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그림 그려서 이런 굿즈 만들어서 팔고 이제 팔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만들 집지는 도대체 뭘까?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굿즈가 어떤 거라고 알고 계신지 한번 얘기 들었어요? 처음아이돌 <웃음> 네? 아이돌 하면 좋죠. 어 맞아요. 우리 네, 아이돌하면아이돌에 관련된 물건을 다들죠네 맞아요. 또선생 아시는지? 좋은 상업적인 상품 이어네 엄청 응. 좋 어, 제대로 좀 다르긴 한데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게왜 그러냐면 연애에 대한 굿즈가 생각난다. 이거뭐 상업적인 어, 물건 이런 것들이말씀하셨는데둘다 맞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자, 붙으을 하면 여기 제가 적어왔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사전적 의미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분들? 특정 분야에 대한 상품이나 물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흠, 그래도 그럴 수 있지 물건들 도 그렇잖아 이렇게 살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이 그림이나 예시를 보면 조금 더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특정 브랜드나 연예인 등이 출시하는 기획 상품, 그리고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팬클럽 등 관련된 상품이 지나되는 물건 이력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수판되는 상품이 아닌 한정된 기간에 남는 제품.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네, 라이온킹 가지고 텀블러랑 똑 같은 거만들게 있고요. 라이온킹 인형을 만들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 인형을 만들게있습니 혹시 이렇게 하시면 좀 느낌이 드시죠 그냥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쉽게 드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건들이 이렇게 용도가 있잖아요. 얘는 컵이고 물을 마시는 용도고 그렇게 는데 사실 그냥 어, 그래 뭐 그래, 커피 베이라는 곳에 컵이거나 커피거나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 조금 더 특징은 조금 한정을 지으면 한정을 지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어떤 그냥 주제가 물건이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주제가 들어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지금 조금 이해가 안 오시더라도 제가 뒤에 네, 좀 예를 들어 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맨 왼쪽 첫 번째부터 보시면 저건 턴이고 CD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부츠는 어떤 가수의 콘서트 기념 츠을 그러니까 항상 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게 아닌 이 콘서트에 가야만 구매할 수 있는 부츠. 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이다, 시선 갈 건데 여기 보시면 어, 실성 사이다고 있는건 알겠겠는데 사이다 가서 컵도 만들고, 백치도 만들고, 공짜게도 만들고죠 이런 물건들이 우리 시중에 다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성 사이다라는 주제를 익혀서이 실성 사이다만의 물건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 다 붙이라고요. 그리고 저희 기쪽에 보시면 우리 이게 줄서고 날이 났었던 네, 스타벅스 이거 레디백이라고 하나요? 근데 네, 이건데 이렇게 하시면 좀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특정 물건에다가 주재비를 기원한 창업적인 글? 영어 같은 글? 이런 글을 입혀서 그것들만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숫주라고 합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아까 연예인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빗즈라는 것의 실초가 바로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 그 팬클럽, 패클럽 그러니까 우리 가수만의 특별한 물건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어 처음 거의 실주라고 하는 게 지어메이드도 뭐, 있고, 옷도 뭐, 될수 있고, 야간보봉도될수 뭐, 있고, 사진, 핸드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 많이 흔치기, 네, 많이 조, 가수 좋아하면 사고 싶잖아요. 끝판하니까, 그렇게 해서 국제 수수가 아이돌이라는 거, 그렇게 했고, 이제 그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스티커 같은 경우는 라벨젤이 꼬아서 자르면 그것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물건들이 음. 많은 만큼. 만들기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 것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래 거는 이제 대정을 가지고 만든 부츠요 공연을 살짝 보니까 대충가 들어간 옆으로도 있고 대충 포장이가 들어간 옆으로도 있고 그런 것 같네요 네. 옆에 거는 아시다시피 빛의 있으면 부츠도 아시겠죠 방탄소년단 캠클럽이 만든 옷인 거같아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부츠를 여러분들이 오늘 오늘도 만드실 거지만, 이게 이것들이 우리한테 딱 판매되기 전까지 이게 어떤 과정을 고치느냐,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굿즈를 만들 거면 어, 나 그냥 컵이 만들고 싶어서 나 그냥 컵을 만들면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이제 어, 어, 대상이 어떤, 어떤 대상에 따라서 이 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이 만든다면 사실 이런 과정들이 조금 수소될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스케일이 큰 기업이나 브랜드가 안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정석적인 이 과정을 거치게 돼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굿즈 이런 공사포 열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굿즈 첫번째는 굿즈 대상에, 음. 대상에 대한 자료 조사 만약에 아까 아이돌을 말씀하셨는데 아 내가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에 굿즈를 만들거나 그러면 그 아이돌을 아이돌, 그 아이돌이 어떤 특성을 가졌고또 어떤 특성을 가았으니까 어떤 물건을 드을게 좋겠다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조작 필요해요 그리고 이 가수에 대한 그축중 해서 어떤 물건이 있는데 어떤 물건이 없더라 약간 이런 시장도 라고해야 될까요? 근데 약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 이런 거 조작했으니까 아 적당한 물품이 이러이러 이러, 이런 거였다 약간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품목을 설정하에 내가 컵을 만들 건지, 뭐 우리처럼 을 만들 건지, 아니면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아, 우리가 몇 개가 만들어 보자. 약간 이런 것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다음에 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과정을 봤는데, 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만들려고 넘기던, 거래처에 넘, 업체라,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쪽에 넘기기 전에는. 항상 우리가 그린 그림을 갖다 줘도 되, 되지만 거의 100% 거의 9 9 9 어,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이 데이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품목이나 어떤 것들을 어떤 것들을 그리고 어떻게 만들 거다 이게 결정되면 컴퓨터로 그거를 시연을 해요. 그래서 대략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대략적인 제품의 어,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실제적인 디자인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어, 제품 발주, 샘플 수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디자인을 했잖아요. 오늘도 뭐 디자인을 할 거예요. 디자인을 했는데 이제 디자인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발주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개, 어떻게 내주세요. 네, 언제까지 해주세요. 약간 이런 거를 다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거래처에서 물건 만들고 죠그 다음에 물건이 그만큼 어, 내가 주문한 만큼 주문한 물건을 수량대로 놓았는지 다검수 하고 이제 해서 유통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한테 있는 부츠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과정 중에서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좀 빠지면 부츠할수 뭐, 뭐 없어요. 컴퓨터 만약에 아이디어 스피치 과정이 빠졌다 이러면 컴퓨터나 아니면 그려주시는데요. 혹시 조금 주의하셔야 될게 이미지에서 그냥 인터넷에서 예쁜 사진 그냥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저작권에 되게 위험한. 제작되는 거라서 제가 가급적 좀 의미 있게 본인이 그리신 거를 사시지 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 있다. 근데 그 내가 찍은 거랑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뭐 구글링 하셔서 뭐예쁜 어, 그림 이런 거 이렇게 그대로 입히시면 그거는 사실 어, 조금 어, 문제의 지가 아예 없다 말씀을 드리고 있니요 네. 그래서 가급적 그런 방법을 제안해 어, 주시고 직접 그리시는 방향도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는 이거 하나 눌러서 이렇게 복사해복사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 나는 패턴을 좀 적용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 배경에다가 색깔을 좀 깔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 제가 컴퓨터 작업할 때좀 반영해드릴 수 있게 거기다가 이제 메일 보내주실 때나 아니면 변면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제가 컴퓨터로 그거 반영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니까 지금부터 이제 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그리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만들 국정은 정말 정말 특별한 것일 거예요. 이유는 될까요? 뭘까요? 하나 번도 없어요 네? 손한번요 네.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본인이 기획해서 본인이 만들어서 이렇게 제자리 된 거잖아요?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팔지 않잖아요. 팔지 않아요 팔지 않아서 본인이 기획부터 이제 유통만 빼고 거기나 하신 거기 때문에 특별한 박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릴 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좀 이제 바다 막상 바다 보셨을 때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 지금 강의가 이게 세 번째인데 이게 다들 조금 후기를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금방할 수 없어요. <웃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소이스한 수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물건 부체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품목만 설정 그 선정해드렸어요. 손수건 만들고 액상품을 만들 거니까 기획 한번 해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약간 이거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똑나 물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조금 어, 내가 뭘 그려야 되지? 내가 뭘연도더르겠지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주제를 잡아왔는데 어, 그냥 여기에 비춰서 해보시면 될거요 어, 나는 뭘 좋아하지? 아니면 나는 어떻지? 아니면 우리를 그러셔도 고 아니면 어,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하다가 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거나 아니면 나는 이거 만들어서 누구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어, 선물줄 대상을 생각하셔서 그 대상을 좋아하시는거나 아니면 그 대상을 생각했을 때 어, 생각나시는 것들, 이런 것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본인이 좋아했던 추억이나, 그념한테 뭐, 하고 싶었던 것들? 그약그 막상 그리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는 정해야 하는데 이대로 안 하시고 마음대로 좋요그만 가만히 이제 어? 여기다 할 거면 이거, 이거 이렇게 이한 것보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 드릴 수 있는 건데 이, 이곳에 이 이미지를 담는 거는 다 아, 이제 여러분들 좋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예시 같은 것도 직접 핸드폰을 찾아보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되게 다양하고 하나밖에없는복잡을만드주실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 이제 비대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봉지에 띄워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메일 속으로 다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보내주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소수건의 뭐, 이미지 넣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여기 플리너의 뭐, 이미지 넣라는 이런 거 있으시면 특이사항 다 적어주시고요. 가급적 이미지 보내주실 때 그림, 사진 찍으시거나 스캔 하시잖아요 하실 때어 가급적 그림자 안지기에 정말 깨끗하게 해야 제가 좀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누고요배우분들은 매일 나옵시다. 매일 직접 가요 그렇게 내일 네, 네. 네 잠깐만요. 네. 내일 어 퇴실까지 되겠고요. 만약에 근데 이미지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 신청하셨다고 해도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임의로 어떤 걸 넣어드리기도 어렵고 어, 네, 그냥 임의를 넣어드리기도 어렵고 그냥 안 만들어 드리기도 어렵고 사실 그러니까 꼭 이미지를 보내주셔야 되고요. 이미지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또그 늦으신다고 하시면 이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다 가봐서 거래처에 넘길때 넘기든 이거 한번 왔으면 이거 한번 넘기든 이게 아니라 그, 그림 다 추적해서 아 이건 누구꺼 어떻게 제작해 주세요 이건 제가 한 번에 발출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은 어, 작업할 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까 지금 어떤 말 하셨죠? 네 그림자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림자요? 또좋셨군요 어, 그렇게 네. 네. 네. 하시니까 지금 비대면 하시는 분들도 어,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트위스해 주셔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제가 일단 한번에 확인할게요. 거기다 좀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 답변해드릴게요. 그렇습니 지금부터 여기 대면 분들은 제가 한명 해드릴게요. 여기 이거 실제로 한번 좀 가까이 보세요. 보시면 이거는 그냥 일반 물품. 네, 이거 한번 직품끊기거든요 이거 소스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고 여기다가 들어가실 들어 넣고 싶으신 거를 이제 그리거나 사진을 찾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어, 두 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해도하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하나걸추천 드리고 있을 건사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음. 상관없죠.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사진을 넣을 거면 조금 이제 이 선거 틈을 줄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종이 있거든요. 여기 재료 이용해서 뭐 그리시고 그리시거나 아니면 그리시기 전에 뭐 이렇게 이렇 하고 싶은데 어떨까라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한번 그려 보시고 네 저한테 주시면 저희 대면 분들 제가 가져가서 스캔해서 보작해 드릴게요. 네. 유튜브 질문으로 이거 들어왔이요 or 아, y 요 네, 제 o to Ross. That's a good chilmoni 질문이 e n pie, science, you go on. That's a good thing. Or,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버리셨어요? 네. 음, 네네. 이거 두개봐요 이게 혹시 그런 게제인인데 음, 네네. 음, 네네. 이미 지 하나로 짰으야요 이렇게 하시면, 그다주셔이 지금 한번 편집해 보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 냐 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반복을 하신다는 거이이로 네. 그러면, 네. 네. 네. 음. 그러면 이게 이것도 핑크색인데 바탕에 네. 이핑크색 넣어 있는 네, 네, 네, 네좀크잖아요 네, 네. 아, 네. 이만큼만 네. 잘라서 이렇 딱하고, 이 가운데만 이 네, 네. 네. 네. 네. 가운데두가이 네. 가운데 올리도 네. 네. 크게, 너무 작게 넣어봐 네. 네. 네. 한 이럼도? 네. 한 이럼도요? 네, 아네좀넣어버 네, 핑크색을 넣는거고 크게 넣어놓 아니면 그냥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다넣 어, 근데 저는 뭐 것도 가운데, 눌러도 는데이럴것같은데 능력이 지 좋았는데, 이더 좋았는데, 능력이 더좋았데 능력이 더 좋았는데, 능력이 더 좋았는데, 능 네, 이더요았이더 좋았는데, 능력이 게 좋았는데, 능력이 더는이게 좋았는데, 능는데 선생 그거는 제가 메일으로좀 띄워줄게요. 메인으로서 이쪽에 보내주는데 이제 그 그걸로 뭘 만들어주셨다 이거를 말씀해주시면 돼요. 두개다이럴려 하실 거면 두개다 하시는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얘가 여백이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가운드 땅으로 넣어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여백을 이렇게 넣가지고 여기만 넣어도 예쁠 것 같고 제 생각은 아니시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보면서 든 생각은 두개나 하셔도 좋은데 이게 지금 가, 가급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좀 이미지가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선생님께서 그려줘도 되고 하나는 그냥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수건이라고아 말씀드렸는데 이거 그냥 이제 마스윙 테프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벽에 붙이면 이게 템플릿 포스터가 돼요. 이렇게 활용하실 수있요 그리고 벽에 붙이시면 인테리어 흡품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사실 뭐 닫으셔도 되는데 그냥 네, 으셔도 되고 아니면 또 활용하셔도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사선조 되고 아니시면은 이거 선으로만 딱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선으로만. 그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화, 얘가 지금 이 색깔이 회색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회색인 거지. 기본은 이렇게 흰색이거든요. 네. 이렇게 손으로만 뭐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무대를 해야 할때딱 해가지고. 블러스트로 잘 작판을 할수 있나요? 네. 네. 네. 네. 네. 아, 그러셔도 돼요. 네. 이거 꼭 편집이 안 필요하시고 이 자체로 인쇄 하신다고 하시면 괜찮은데 네. 만약에 이 그림을 뭐고추발라고 하시는 건 그게 안 되죠. 제에계입니다 설명을 좀못셨 혹시 그고로셔도 <웃음> 되고 사진 하나 그림 하나 하셔 저는 사실 그걸로 추천드려요 사은거있수수요 네. 음, 펭수. 근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수네 그거는 문제 크게 안 되는데 수 펭수 그대로 안 네. 제가 그냥 으수를못리더라고 네네. 펭수. 네네 그럼요 네네. 네, 네. 그렇게 해줘서 여기 매직이나 이런 걸로 선으로 깔끔하게 그리는 거펜슬게 예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리셔도 되고 아니시면 여러분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바로 이걸 만들어 봤지 못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이런 엽서가 제가 인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작은 것도 잘라서 누가 여기다가 그림 그리셔가지고 그림 그리시면 그냥 그 엽서 된다는 거든요 좀 받으셔가지고, 그쵸? 바로 만들 수 있는 특수 중에 하나죠? 거 네, 그래서 여기자 뭐 그림 그리셔서 뭐, 뭐그 말씀드린 그용서딱붙여면 그것도 이태리아 호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니까, 러 만약에 어, 프린트가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진 아까 받으신 거 인쇄 좀 두꺼운 종이 하셔서 자르면 코드 없어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막 쉽게 만드시는 특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네, 바로 만드지 못하니까 오늘 기획을 하시고 네, 하시면 네, 아 그러셨어요? 이고가없니까 고미랑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고미랑 보람이 있으실 거예고가중인생 잠깐만, 한 손을 씻을게요. 그걸로 이게 열심히 고 열심히 아, 괜찮아 어, 하시면 보시고 어... 뭐 이런 걸로 하시면 되세요 내제로 간단하게 하도 되고 종이 많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웃음> 그러면 아까 뭐 이런 그거 해도 패턴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패턴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런 도 예쁠 것 같고? 그면고수를 그려줄 때 그거를 어떻게 넣고 싶으신지 그거 어, 어떻게 넣을 싶은지 흰수를 어떻게 넣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아니면 저렇게 하나로 꽉차게 넣으실 건지? 안 해준다고요? 아 패턴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떻게 배치를 하실 건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кадиси 네 수시로 확인할게요. 네 지금 고수미님 여기 계신가요? 고수미님 받았는데 벡터인가 요거는 직접 그리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이미지 그냥 다운신 건가요? 그리고 조성민 님 것도 받았고요. 네. 음, 조성민 님 지금, 보고 계신가요? 이거, 가급적 액정 클리너는 이미지 변경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출처가 좀애매한것 같거든요. 직접 그린 게 아니시라고 하시면. 네. 네. 네. 네. 네. 요 네? 네, 처음는데그 네. 네. 어떤 걸로 예. 네. 큰 걸로 뵙는데. 네. 네? 이거 보내주실 때 여기다가 홍수가 네. 만들어 고적주시면될것 같아요 저쪽으로 메일 보내주시는데 거기다수가 이미지로 보내주시면 돼요 성원이랑 홍수가 이미지 이렇게 해주요 이거 제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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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면 하시그렇지죠 nah. <clutter> 네. 소는 네, 그면 네, 네. 사이즈로 네. 기준을 맞춰 아, 아, 그거를 이제 가급적 그냥 크게 그리시면 더 좋기는 한데 그 사이즈가 좋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조금 키우면 되니까. 아, 이렇 기준으로. 네 이것도 음. 편좋다 패턴이 어떤 패턴이 고 음. 음, 그러면 흔님 이거를 어 음. 얘를 가운데 놓고 그 패턴은 쭉쭉 다 넣고 싶죠? 네. 음, 그네 패턴은 말 그대로 같은 게 반복되는 음.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그리시고 저한테 어떻게 좋아 보이 이런 제 갑자기 쭉쭉 해드릴게요. 네. 네, 여기는 뭐 내일 가야 되는데, 네, 여기는 뭐 내일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거 말고 들어가면 또또 들어가면, 어, 나라그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어, 네. 하셔도 돼요. 네. 어, 그러면 그걸 메일로 보내주시고, 구독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건지 네, 그럼 네. 으로 어, 들어가 보세요. 네, 네, 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에는 다운데랑 보면 코너의 눈이 다운데랑 저거 다운데요 그러면 그거 메일로 이거 홍보 주실때 뭐 두개 다 같은거 하실거죠? 같은 구도에 하실거예요 클리너도 마찬가지 요 네. 여섯줄이요? 여섯줄이요? 여섯줄이요? 여섯 음. 어, 이 갯수 맞찬가지요 그건 아닌데요? 네. 아니면 그 메일 지금 보내주세요. 제가 어떤 모습을 잘 보여드릴게요. 되게 빠르고. 네. 잠주요 네, 지금 왜마요 지금 그림그리기 분가를 하네. 그세주 이거 좀하셔면 되는데 이방상딱 봤을 때 이제 네. 너무 그냥 어, 뭔지 모르는 패턴?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네. 그리고 냥그 만약에 이거를 뭐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여기를 이거, 이거 하나만 섰수을를 봤을 때이 가운데가 어떻게 예고 근데 제가 왜 이쪽에다가 하나 더 예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네. 이 고양이가 약간 땅에 이렇게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림자가 있으니까 예를 그러니까 들어 조금 시선을 아래 땅처럼 해서 조금 더 이거를 그림을 좀 붙고 이게 이렇게 연습니다 이렇게 해 만약에 이렇게 좀 걸어가도 손이 입고 있지 않으면은 윙크를 뭐 하나 써도 이렇게 해될 거? 아니면 이 패턴을 하시고 싶으시면 뭐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약간 빨리 해도 예쁠 것 네. 저 네? 다 오빠에게 해도 예0 0네저양도했던요 네?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러면 아까 6개는 아, 아, 아니지만 네네네네아네네네네 아, 네. 이렇게 해예네네네네네네큰거네네네네 이렇게, 뭐 네. 이렇게 하셔도 뭐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아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 이런 게요로 네, 네. 네. 이런 식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이게 만약에 이런 라고하이 이런 식뭐 이런 이이거를물고이라고 한번 이펴볼게요 이런 식으 이게 네모라고 보시면 이거를 지금 다 그리셔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똑같은 거 하나만 그려서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어떤 말씀인는지 이해 네. 되셨죠? 그거를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오늘 하시고 가세요 네, 이해해요 네, 네, <웃음> 네. 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네가 쌓았네네 네가 쌓았대. 네 네가 네 네가 네네네 네 제가 지을게요. 그림 그대로 또 이어서 넘어가죠. 네, 그렇죠그 그림 그리신 거는 저한테 주시면 돼요. 처음에 이 보라 안 보라 대상이? 홍준호 신다고죠 이거요? 선생님, 그리시는 선생님은 허한 옷을 입고 있어? 처음까지 허한 옷이면 네 그러면 저기 잠시만요 그선수건을 이렇게 하고 네그 클리너를 옆에 데려가요 네 그리고 선수건사스안 깨질 거손선수건이요네안깨진 네. 네. 거야 아, 그 그렇게 해서 다올려수요 아, 음. 혹시 컴 네, 그렇죠. 저요 기이가 있어요. 먼저 어떤 그림을 상에 할 건데 그림 사이즈를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그려 정상학한 기준으로 그려 보시고요. 근데 근데 지금 시간이 그림 그리시는데 많지 않아요. 네, 여기도 지금 다는 시간이 주셔야지. 그렇죠. 한 며칠이라 더 10분까지 마무리해 주셔. 시 간략하게 네. 그리셔도 되도게 네. 하시면 안능하요 아니면 음, 아니면 진다가 하진이 보면 여기가 쓴 거를 같이 들리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림 그리고 시간 좀 우리가 손수 잘하는 글씨도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글씨만 쓰는것같이 손수 원하시는 요 그려주실 때 이거를 다급적 진하고 강렬하게 그려주시는 게인식했을 거예요. 스케일링 하면 이제 너무 연한 낮아가거 한오가한번해보세요 <웃음> 네. 아, 잠깐만 먼저 하셔서 가시는데 아, 아, 아. 네. <웃음> 아, 유튜브 끝난 줄 알고. 아니에요, 아니 너무 열심히 하시왜어요왜이 <웃음> 받으시면 받으시면 활용을 어떻게 하시면 될까 이거 설명드릴게요 어, 이거 손수건이라고는 말씀드렸는데 패브릭 코끼리 패블 콘스터를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손, 여기 벽에 붙여 놓으시면 네, 패브릭 콘스터가 되는 거고요 그냥 어, 손을 씻고 싶으시면 네, 손을, 씻고, 씻, 손을 씻는 손수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클리너도 마찬가지예요. 하셔서 거기에 예쁘게 포인트를 붙이셔도 예쁠 것 같고요. 아니면 핸드폰이나 안경 쓰시는 분들은 네. 안경 닦으시니다 네, 다 사진 파일로 보내셔도 돼요. 근데 가급적 해상도가 좀큰 걸로 보내주시는 게 인식하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하셔서 어, 사진 보내주실 때 어떤 거를 소수건으로 하시고 어떤 거를 액정이으로 하실지 그것만 명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성함도 꼭 남겨주세요. 해주시면 제가 여기 진대를좀짧라 안보나 선생님 보내주신 거에꺾은넣어주는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요 밑에 썼는 네. 네. 가운데 거기 거기다가 네. 넣어주세요. 근데 글씨 쓰실 때기 쓰셔야 될요기시면안보이 아 이렇게 이거 두개 이거 두개를 뭐 자유롭게 딱딱딱 놓고 싶으신거예요아 음, 네, 네. 네네 이렇게 하셔도 요 여기다가 그이 얘를 가운데에 놓고 얘를 좀 패턴을 놓고 가운데에 자유롭게 이렇게 놓고 싶다하드리이 될거에요? 네. 여기다가 뭐설명해요 네? 설명을 어게요 지금이랑 설명을 써주시고 그 같이 똑같이 하실거예요 태인너랑 선수가 네. 네. 그거기다 다, 다, 똑같이 쓰신다고 생각해주시면 제가 해드게 좀불쾌하시려것 같은데요? 내 색으로, 아저요 여기 저기 티냄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기티안 풀러요. 칠하실 때, 자아가까잘되셨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저 배경이 약간 좀 빨간빛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검정색으로 하셔, 쓰시고 제가 흰색으로 바꿔드릴 수 있어요. 흰색이 제일 눈에 띌것 같아요. 네. 일단 검은색 하시게 제가 바꿔드릴게요. 흰색. 하신 아,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해서 우리가 제작 해드릴게요. 요거는 아마 제가 해서 다음 어 다음 주 중에는 주소 작성하셨죠? 주소 신청하실 때 너무 좋습니거기로 네. 네. 배송 하실 거요 네. 네, 다음 주 중일 것 같은데 배송은 제가 전달 연기를 하고 여기서 보내주시는 거라 제가 조드리겠습니다 그냥 비다아보다괜안가시좀스아안할수 있습니다. 안보이시고 그래도, 그래이 그래도, 그래그 15분 안면 마무리해주세요 음, 좀, 좀, 좀. 이게 서거쳐내기보여도잘주실요 그럼 제가 좀 지워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 좀 우려되는 게 이 사이즈가 딱 아니라 이 짬클리너 안에 들어가면 작아지잖아요 그거 보면 제가 지워도 조금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네, 주시면 제가 넣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넣어드릴거예요 이렇게 네. 찍어서 네. 넣어드 아니요 주세요, 넣어주시면 네. 네. 돼요 아마 질문들은 중간에 주셨는데, 혹시 또 중간에, 예, 질문하신 거 있으시면, 만져주시면 되고요. 예, 네, 오늘은 비대면으로 계시는 분이랑, 뒷면으로 계시는 분들, 다늘 아, 고생하셨고, 예쁘게 만들어서 전달 드릴게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웃음>